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피보험자의 견인을 제지하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5 가단 12905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견인되는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소이이가 넘어지면서 견인되고 있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고 사회통념상 이러한 상태를 두고 스타렉스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의 이동이 소의 1이나 소의 2와 같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렉스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할 뿐이고 스타렉스의 운행중 사고라고 까지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의 움직임은 운행자의 집에 밖에서 견인차의 견인에 의해 일어났고 주차 자체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인 차량에 의한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여 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동차 상해의